아이디어도 다 떨어지고 그냥 대충 인트로 해야겠다 인바디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8 6 k g 때 기록으로 비교한다. 근육량이 2.1kg 날라갔다. 원래 이렇게 근육이 많이 날라갑니까? 잡아 매달려. 몇년 전에 신림동 보시촌 보증금 50에 월세 18짜리 살다가 500에 35 반지하 투룸을 거쳐 지금은 1000에 6 3 쓰리룸에 산다. 근데 뭐 어쩌라고? 고시촌에서 경찰 공시준비한 친구들 연락이 오더라. 정말 모든 걸 절제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단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엔 너무 힘이 빠지는 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직장을 얻더라도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평생 모아야 할 돈을 한순간 손에 쥐는 걸 보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혐오가 생길 지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할수 있다. 노력해라. 노력해라 라는 말이 청춘들 그리고 30대 직장인들한테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1초만 더 매달려 보자고 계속 칼을 갈자고 흔하게 가라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 저런 멘트 뒤에 바로 간짬통을 섭취하게 돼서 들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다 뜨거운 물 붓고 3분 정도 지나면 살짝 설이 고 있다. 이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다. 몸에 해롭고 소스는 조금도 남지 않게 짜낸다. 섞어. 제아 아, 이런데 진짜 한번씩 아, 아, 보면 참치국물 빼고 먹으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아 진짜로 왜 뺍니까? 하지마! 아지마 진짜 하지마! 진지하게 말할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하지말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거 다리 쫙 펴라 확실히 다리 딱 접어올려 다리 벌려서 올려 요 오늘은 방명문 시공을 들어간다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 많이 일어난 사고가 고양이가 방충망에 매달리다가 그대로 방충망과 함께 추락하는 경우다 일단 방면은 시공 전에 방충망이 뚫린 곳부터 보수해 준다. 나. 아이나오시라고. 준비물은 먼지를 제거한다 준비물은 철망, 케이블타이 고양이 발톱 발톱 시공 끝 달마시안 두 마리. 껌흰 하나. 제제가 다른 새끼구나. 제가 말라가지고 밥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쓰레기 뭐어 일로 와! 경계심이 엄청 많네. 응, 그만 먹어. 엉덩이 냄새를 왜 맡는데? 엉덩이 치워 그리고 이제 발로 안했래 자, 먹어 먹어 먹어 참치보다 이게 더 맛있나보네 살다 먹어 이거 쟤 밥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아예 못 먹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하지? 오, 야, 야, 야, 야, 발톱 쓰지 말라. 너 여기 산고양이라서 발톱 독하다고. 아, 진짜. 쟤는 엄마 아빠 없나? 야.. 먹게 내버려둬.. 계속 먹으려고 앉아있네.. 없어 뭐.. 이거 무 이거.. 정 타고. 야야야.. 자꾸.. 얘는.. 진도 엉덩이를 잡고 가다야 야니 네 발톱 쓰지 말라니까 그때 피나가지고 발톱 좀 쓰지 마이 네 표정이 위험한데 어슬렁 어슬렁 하지 말라 했다. 아야야, 아.